오늘은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한 4월 14일입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했었던 바로 그 구마모토에서 4월 11일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한달 전인 3월 9일에도 2.9의 지진이 구마모토에서 있었습니다. 규슈 아소산의 경계레벨은 다행히도 내려갔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은 바로 작년 2월 13일에 규모 7.3의 강진 발생 이후에 일본 거위 전역에서 진도4 이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였으며 구마모토에서만 진도4의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이후에 한달 만인 4월 11일에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지자기폭풍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대규모 태양플레어 약한달 뒤에 진도우약의 강진들이 일본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까마귀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4월 11일에 또한번야마나시현에서 까마귀가 울부짖었으며 이상행동을 하였고 통신장에도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후지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4월 17일이 보름달입니다. 그리고 태양플레어와 1호 태풍 말라타스 까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는 강진이 연일 발생 중이고 대만과 오키나와에서는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아주 많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물론.